우연히 적대 세력에 의해서 잡혀서 맞아 죽게 된 사건도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구속개시로서 쓰여지기 위해 있었던 획시기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이 주된 목표가 되는 하나님의 그 개시적인 섭리 사건인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히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악한 일에 의해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이게 우연이 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로서 다 살펴보고 계시면서 그 나라를 전진시켜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 스테반의 죽음에 의하여 높이 되신 주님께서 성신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그 내용의 한 성취의 과정이 이루게 된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그 복되게 쓰일 자는 쓰이고 또 악역을 감당할 자는 악역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스테반의 순교 이후 기독교는 대박회를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반의 순교는 초대교회로 하여금 이방인의 그 사도인 바울을 소유케 하는 계기로도 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그냥 스테반을 죽이는 걸로 그 사, 저, 뭐 기독교의 세력이 이렇게 쇠에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또더 주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신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러한 개시적인 선미의 기록 속에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일에 쓰임 받는 자들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자들의 받은 자들의 태도나 불의의 도구로 수임받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 태도에서 우리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원리와 방식으로 수임을 받아야 왔다 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과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과의 관계를 잘 알아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바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뭐이신칭의를 주시고 성화를 이루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완전한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냥 그 기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죠. 예, 우리를 쓰셔서 인공지능을 가진 완전한 인공지능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공지능을 가진 우리를 쓰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의 선택을 누려갈 때 수동적으로 절대 누려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 그 기초로 해서 능동적으로 또 그걸 이루어가고 또 새롭게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받아가면서 더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나를 다 구원하시겠지. 뭐 내가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 때가 되면 다 구원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다 분명론 중 하나님이 분명히 그그 그 은혜의 방도를 어떻게 써나가시는가 택자들을 어떻게 써나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쳐나갈 때 악인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를 개인적으로 부분적으로 악용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 아주 못된 거죠. 자기 책임을 안 지는 사람들이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일과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과의 관계를 잘 알아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바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신께서는 말씀이 약속한 내용에 따라 사람에게 역사하사 중생시키시고 또 중생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적인 교사로서의 역할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한 방식을 떠나서 홀로 역사에 나가시는 분이시거나 인간의 계시에 반응해서 마땅히 보유야할 태도를 무시하고 일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한 복합적인 내용들을 다 고려한다면 성신의 일과 사람이 성신의 도구로 쓰이는 일의 양면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우리를 기계로 쓰시지 않고,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가 또 주님의 선택을, 선택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세반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여기서 지금 이, 그, 개시적인 사건 속에서 어떻게 쓰이기를 바라고 그, 그 자신을 들여갔는가. 그런 면들을 잘 생각해야 돼. 먼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부터 보도록 합니다. <웃음> 스테반의 유대인들의 그 죄악에 대한 준엄한 지적에 대해 유대인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저들은 분기가 탱천하여 그 기운이나 기세가 뻗쳐 올라서 하늘을 찌르는 그 모습이죠. 그러고 이를 갈아서 이, 옛 사람이 그 악을 받으면 항상 보이는 태도, 이, 이, 육신적으로 이제 악을 받으면 보이는 태도가 이런 모습으로 나,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스테바는 이에 대해 조금도 개의치 않고. 성신이 충만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 이제까지도 세반은 성신이 충만한 자였지만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세반은 더욱 성신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주님께서 산상소원에서 가르치셨는데 과연 세반이 그 실질적인 체험을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는데 세반에게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세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외쳤습니다. 실제로 본 거죠. 이게 육안으로 본게 아니고 영안으로 본 거예요. 육안으로 어떻게 그걸 보겠습니까? <웃음> 보통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그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는 것이 관용적인 표현인데, 세반은 여기서 서 계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어, 주님께서 중보자로서의 변론을 위해서 아니면 곧 주님 곁에 가게 될 세반의 충성을 보면서 그에게 멸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세반이 그 인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자라고 직접적으로 묘사한 자는 이 세반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게 직접 보고 보고 인자라고 표현한 것은 세반이 유일합니다. <웃음> 해서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메시아에 대해 인자 라는 말을 썼는데 그 메시아가 중보자로서 이 땅에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반은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웃음> 이런 표적적인 역사와 그에 따른 세반의 외침에 대해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은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일체가 되어 수세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원래 그 사내들인 공유회라고 하는 것이요. 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 있는 그런 회의가 아닙니다. 이제 이게 우리는 타락한 그 심성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사내들인 내그그 공회가 서 있는 의도는 죄 없는 자들이 상 여기서 죄를 정함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기관이에요. 죄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그 죄인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정 정의롭게 그 공의롭게 재판을 하는 곳이 산내드린공의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런 정신이 있고 그리고 정죄가 됐어도 차서 있게 재판의 순서를 따라서 저 사형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걸다 무시할 뻔해. 자기가 직접 다 재판장들이 되고 그 심판장이 돼가지고. 지금, 아, 이를 갈면, 저 덤벼드는 겁니다. 자기가 재판관인 거죠, 지 하나님의 재판, 그, 원래 그 사내들인 공회가 70인, 70인, 그, 저, 모세와 함께 했던 70인 장로들의 그, 그 형태를 취해가지고, 그 정치 형태를, 그, 저기, 이스라엘이 관례화 한 건데, 대제사장 한 명하고, 장로들 70명하고 71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기 각 지파 속에서 아주 존경을 받고 덕성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저 적법하게 질서 있게 그 회의를 하고 그판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완전 시정잡배들이 뭐뭐 일을 처리하듯 하는 거예요. 어디 조직의 그 무슨 보그저저 조폭들의 세계에서 저저저 저, 저 당장 죽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웃음> <웃음> 이게 참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는 게 이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보면 사형수에 대해 증인이 제일 먼저 힘을 다해 돌을 던지게 되는데, <웃음> 내가, 내가 이 일이 아니면 이 돌에 맞아 죽겠다. 그런, 그런 정신으로 돌을 갖고 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이것이 거, 거짓이면 이 돌에 내가 맞아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을 들어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그중인의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사실 나중에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자신들이 돌을 맞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증인이 제일 먼저 힘을 다해 돌을 던지게 되는데 이들이 돌을 던지기 위에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놓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세바는 조금도 구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모습을 보이며 또한 무릎을 꿇어 자신에게 돌을 던진 자들을 위해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잠들게 됩니다 이게 철저히 그 제사장적인 그런 태도인 거죠. 나는 정당하다, 나는 억울하게 죽는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한풀이라고 죽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여기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적극적인, 주님, 주님도 이제 십자가에서 그 권위 있게, 그 이제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뭐 이런 이런 자들을 향해서 그 자비를 베푸셨잖아요. 인간적인 그런 대응이 전혀 없어요. 아주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 거기에 한풀이나 뭐 원망이나 뭐 이런 게 들어올 수 없고 철저히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진 거죠. 이게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 죽, 죽는 줄 알고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이런 세반의 태도는 불과 얼마 전에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보이셨던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폭도들의 아우성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고요히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평안, 평안함 가운데, 고요히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방향이 달라요. 생각의 방향, 그 행동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 악인들은 그 철저히 육신대로, 인간적으로 그 타락한 심성으로 움직이는데, 이세 사람은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진전 속에 불이하게 쓰임 받은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반이 변론한 진리를 듣고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하고 자신들을 치료하는 자로서 진리를 증거했잖아요. 그 부인할 수 없는 진리, 그 명백하게 성경적인 증거가 있고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 다 보였으니까 그걸 가지고 저들의 상태를 보게 하고 그 온전한 회개로 이기는 그런 태도를 취했는데 저들은 그 어떤 어떤 태도를 보였는. 누가는 저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 일을 갈았어요. 한마디로 아주 완악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들이? 분명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진리 앞에서 왜 온전히 일반적인 양심에 비춰도 할수 없는 일을 이렇게 하는가? 일반적으로도 명백한 진리 앞에서는 아무리 불이한 양심이라도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저들은 이렇게 일을 가는 악독한 태도를 보이게 됐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그들의 그릇된 전통으로 다져진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종교개혁시대에도 그 로마캐토릭과 로마캐토릭 학자들과 싸울 때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를 대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릇 그렇, 왔는가를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로마캐토릭 학자들은 우리의 전통과 이이 이 역사를 면면히 흐르는 이 시, 실질적인 역사를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 외형적인 역사를 무시하냐? 이러고 죽였어요. 이러고 화용시켰다니까요? 주의 그 개혁자들을. 똑같아요. 그릇된 전통으로 다져진 마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바, 그 수단의 본질 안에 거하지 않고, 껍데기만 붙들고, 그것 자체만을 지키는 것이 최고인 양, 살아왔던 그런 전통 속에, 자신을 내려놓고 나온 그, 그, 그런 그 전통 속에 자신을 내려놓고 나온 위선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종교의 껍데기를 유지하는 일에 관련해서 자신들의 행불행을 계산하면서 나온 그들의 전통적인 생각 때문에 이런 악독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윌리엄 포킨스가 그 윌리암 퍼킨스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윌리암 퍼킨스가 황금사슬 이라고 하는 구원의 서정 그 문제의 어, 브루심에서부터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걸 황금사슬이라 골든체인이라고 골든 체인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최초로 그 정립을 한학자의요 칼빈의 제자인데 영국의 그 일 세대 그 청교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웃음> 그분이 이제 그 선택과 예정에 대한 변호를 했습니다. 당시 왜 그런 그 변호를 하게 됐냐면 당시 영국에는 그 예정론을 무시하는 신학 사상이 옥스포드 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변증하느라고. 예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중 예정을 얘기했어요. 선택된 예정, 유기된 예정. 거기서 유기된 사람들의 특징, 유기된 사람들의 특징을 두 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그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지만 그 하나님을 알고 맛보고 말이죠. 말씀도 다 알고 은사도 체험하고 그런 그다기 기쁨도 누리고 한데. 그런데, 뭐, 일부,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도 하고, 그런데, 그러고 또 믿음의 그 선진들에 대해서 추앙도 해요. 뭐, 유대인들이 모세나 뭐, 아브라함을 추앙하듯이 추앙도 해요. 1단계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2단계에서는, 이제, 자, 자기가 그, 그, 그들이 말했던 그런, 실질 안에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은혜의 방도를 가지고 누려서 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2단계에 보여지는데 그거는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나 교회 다닌다. 언제부터 개혁교회 다녀? 내가 개혁교회 이루는데 얼마나 헌신했어?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위장하고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때 이제, 점차 이제, 육신과 세상을 취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배교하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 그 유기된 자들의, 그, 단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때는 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열심을 내고 말이죠. 예? 한때는 그래요. 그러고, 하, 저 뭐, 김홍전 목사님이 어떻고, 뭐, 칼빈이 어떻고, 다 얘기를 해. 그러놓고는, 이제, 그, 그들이 말했던 그 실질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않고, 껍데기만 쥐고, 자기의 정체성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언제 몇살때다 공부했고, 예? 그런 걸다 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특징을 윌리안 포킨스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죄를 알지만, 죄를 벗지 않는다고. 의의를 알지만, 의의를 알지만, 의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의의를 실행하지 않는다. 이 유기된 자들의 특징이 그렇다.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꼭 그런 거예요. 껍데기만 쥐고 있는,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뭐 성전이 있고, 예? 우리 그, 그 얼마나 많은 학자들의 그, 그, 전통적인 유산이 있습니까? 미시나 개, 개마라, 뭐, 그런 탈무드, 그런 것들이. 이, 율법 주속서나, 그, 그 전통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근데 그 전통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전통 속에 그냥 자신을 딱, 딱 묶어놓고, 그 겉으로 꾸미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일 희생해야 될 때, 절대 자기 희생을 하지 않아. 죄를 벗기 싫으니까 죄를 즐겨요. 죄는 이거 안져야지 하는데 죄를 계속 즐겨. 그리고 의를 행해야지 하는데 그거 소음만 있지 절대 행하지 않아. 흉내만은 종교의 껍데기를 유지하는 일에 관련해서 자신의 행불행을 그 계산하면서. 그들의 전통, 나온 그런 전통적인 생각 때문에 이런 악독한 태도를 보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성경 외우고, 다, 그, 뭐, 신학적 전통을 다, 저기, 취한 사람들이에요. 칼빈 선생님은 사람이 설득될 수 있는 것은, 첫째, 그 설득하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득을 받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과, 둘째, 설득받는 사람이 설득하는 사람에게 배우겠다거나, 아니면 그가 하는 이야기에 마음과 귀를 기울이겠다. 거나 아니면 설득하는 사람의 성실과 지혜를 신용해서 그것을 채용하겠다거나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이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그의 제 기독교 강요에서 말했어. 설득하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알고 있고 설득하는 사람을 신뢰할. 그럴 때 설득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설득 안된 설득 당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스데반이 그렇게 바른 진리를 얘기하고 저들을 사랑해서 해도 그 글을 무시했고 그역사적인 사건을 수긍을 하지 않는 거죠. 보고 보고 있지만 수긍을 하지 않아. 그런데 그 사실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변증하고 역사적으로 변증하는 그 사람을 무시해 버린다. 자기네들 전통으로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테반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한 그에게 귀를 기울여 그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 정당하다면 채용하겠다는 마음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저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논의에 있어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도 되지 않아. 서로 논의를 하려면 상대를 들어 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 그런 얘기도 그런 기본도 안이 양심이 아주 더러워진 사람들. 그저 육신적으로 자신들이 알고 있고 내세우고 있는 그것에만 몰두하여 진리의 빛이 비춰주고, 진리의 소리가 들려진다고 해도 애써 눈을 감고 귀를 막은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윌리엄 퍼킨스는 그 구원을 얘기할 때, 믿음과 행위의 두 구조에서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위를 한다는 거죠. 야고보소의 그런 틀을 가지고 변증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도 있었어. 믿음은 다 되지. 무슨 행위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냐. 원래 행위로 구원받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행위가 있어야지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여전히 미흡하지만 주님을 향해서 자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받질 않아요. 어떻게 다 그러면 다 행위로 구원받냐.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러고 이 신칭이만 내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유기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외형, 외형만 취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희생을 안 하죠. 왜, 왜그 행위를 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으니까. 싫으니까. 기생을 해야 되는데 실이니까 이게 선택이 목적이 뭡니까? 선택의 목적은 우리의 영화로운 사, 상태예요.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그그 그, 그 모든 것들 회복하는 거예요. 선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은 시작이에요. 근데이그 저희 교조주의자들, 자기 희생 안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신칭이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신칭이도 뭔지도 모르면서 이신칭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고 내세우고 있는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목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육신적인 것들로 말하자면 개인의 행복과 국가적인 축복 같은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잘 사냐?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다 망각하고 오로지 현실과 관련된 개인의 행복과 국가적인 축복에만 몰두한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내심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목표보다는 개인의 안위와 행복이 우선인 것입다 항상 거기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부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대적으로 나도 이 정도 했으면 뭐 복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내가 뭐 일하고 있는데 왜그 복을 안주시 이 복이 전제인 거죠. 현실, 현실적인 복이.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보고 찬송했던 시몬이 말한 즉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했던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성신 충만한 가운데 진리를 증거하며 날카롭게 저들의 마음을 드러냈던 셉만의 변론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은 그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찔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그 속상태를 일일이 다해부하신다 그럼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신 은혜의 방도에만 나를 다 들여가야 그게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게 내, 내가 살아가 있는 목표다.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 이제 그거 책임 감당하기 싫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기 싫으니까. 내, 거, 내 것을 포기하면 내가 손해난다고. 생각해요. 뭐,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내가 이론도 손해보기 싫어하는데.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명백하게 있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이 설득될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현재적으로 성신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사람이 말씀과 성신의 인도하에 그 영혼이 치유를 받아 받아 부드러워지게 되면 거기에 진리의 씨가 떨어지게 될때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있다거나 어떤 형식을 지키고 있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외적인 형식이나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그 자체의 목표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그냥 시스템이죠. 그게 수단이에요. 그걸 써서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을 드러내고 그 나라를 드러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자기는 못된 짓다 하고 다녀도 다 먹이고 아프면다 치료하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하려고 한번 계산을 하는 거. 그 계산을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저 수단과 형식으로 삼아야 하는 그거 자체에만 매여서. 그것이 가리키는 바에는 나아가지 아니한 것이 아, 우리가 훌륭한 김홍겸 목사님의 제자다. 에? 칼빈의 후예다. 그 껍데기만 붙잡고 한 그분들이 그렇게 피난을 당하면서 그 신사참배를 피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또그 로마 캐톨릭의 압제를 받으면서 궁극적으로 뭘 이루려고 했는가? 그런 걸 생각 안 해요.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는 본질 가운데 들어가지 않냐고 육신의 인도를 따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그냥 성신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고 성신님의 사역에 대적하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테반 성신이 충만하여 그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것을 보면, 어, 보면서 그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말할 때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돌로 친 것입니다. 가장 아픈 곳을 가장 강하게 자극 받아 극도로 흥분하면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이런 괴악한 짓을 저지르게 니다 사람이 그 때려 때려서 아픈 거는 그 때린 게 저기 없어 아픔이 없어지면 사그러들죠. 그런데 사그러들지 않는 정신적인 그런 그것이 지적받으면 그 견디질 못한그 그러니까 그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그냥 그냥 악하게 쓰는 것입니 응. 우리가 예수님의 경우에서는 물론 그 사도행전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볼수 있는 일이지만 성신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불의한 자들은 항상 이렇게 폭력적인 태도를 견지합니다. 의인을 때리고 선자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의인인들이나 선자들이나 그 실체이셨던 예수님이나 여기 스테반까지라도 저들에 대해 아무런 불의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저들에게 생명이 되는 소식을 전했지만 저들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극악한 퇴소를 아니, 살 길을 제시해 주는데 뒤에서 비방하고 이제 합세해서 죽이는 거예요. 배음 망덕한, 이것처럼 배음 망덕한 것도. 그들을 그, 그 대대손손 그렇게 보, 참아가면서 그, 이렇게 살 길을 제시해 줬는데, 끝까지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대항하는 일을. 그 나라를 거룩케 하는데 권징을 사용하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고 자신들의 터전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그들의 권세를 사용하여 이런 헛된 열심을 구가 이게 나름대로 이게 그 권징을 행하는 거잖아요. 재판에서 심, 저, 심판하는 게 그 사, 회 속에서 권증을 행하는 건데, 이 권증은 사실 신약에도 보면 돌이키기, 회개케 하기 위한 방도지 죽이려고 하는 게아니에그 근데 지금, 이, 제이 사내들인 공예원들, 이 유대인들은 아예 그냥 이를 갈고 죽이려고 된배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세를 사용해서 자, 자기들의 터전을 보존하려고 이렇게 난리를 친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의롭게 쓰임받은 세반에 대해 보도록 합니다. 많은 수의 대적자들은 세반에 의해 자신들의 참상을 지적받고 어쩔 줄 몰라하며 덤벼들, 덤벼들고 있었지만 세반은 혼자이면서도 그 위기 속에서 복음 증거자로서 마음의 여유와 평안함과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게, 이게 지금, 마음에 좀 눌리는 게 있고, 두려운 게 있으면, 절대 보일 수 없는 태도를 보인 거잖아요. 세바니 오히려 적극적인 그런, 그, 그, 그 악에 대해서 손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듯이.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지만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적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여유로운 태도를 취한 것은 바보가 아니면 그런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사상과 실질을 가진 자일 것입니다. 아, 아무 뭐 아무 정신병자 아니면 에? 완전히 그 진짜 이게 시체 말로 도가 통한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스테바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이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과, 구약성경이 가리키는 바, 예수, 바가 바로 예수 그리토이시라는 것. 그리고 높이 되신 주님께서 현재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과 자신과의 관계, 그 주권적인 분이 하시는 일과 낮은 자신이 하신, 하는 일의 구분, 그리고 자신의위치에서 마땅히 의지하고 나가야 할 방법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억울하다고 난리치는 것하고 틀린,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자신이 교회 아로서 당대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일 속에서 자신의 평, 사명감을 누려갔으며, 그 주님의 현재적인 통치를, 통치로 말미암는 은사의 사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위협 속에서도 떨지 않고 자신이 봐야 할 것을 보고 또 보고 있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결과야 하나님께서 내실 것이고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한일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로이하여 증거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는 거죠. 뭐 조금 뭐 부증거만 걸리면 난리를 피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니에요? 예? 내가 뭐 운전하다가 뭐 조금 위기를 당해도 난리를 피고 말이. 뭐 먹을 거 먹다가 뭐돌 하나 씹어도 난리를 필 판인데. 예? 근데 지금 이게 뭐 돌이 그냥 머리를 쏟아지고 있어도. 그는 부, 결코 돌에 맞아 주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함이 없었습 이는 세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로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이 더 어쩌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고 한 주님의 가르침을 가, 저 아마 생각했을 것이고 예,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그와 연합한 자로서 그와 같은 흔적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사람이 마음에 여유를 가지 못하고 뭐 안절부절하며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두려움과 죽음 자체의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그냥 선동이 돼 갖고 난리를 피는 거니요. 이 이거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할까봐 난리를 피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냐고. 왜내 앞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냐. 이게 죽음과 죽음, 그러니까 조금 더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주의자들은 그런 것을 상수해 자 어떻게든 자신의 마음과 육체를 평안하는 일을 주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다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소에. 자신이 다른 사람과의 대인 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고, 내 인생 삶을 경영할 때도 내가 손에 안 보려고, 어떻게든지 내 안위를 위해서 살아. 말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할 수만 있으면, 내일 죽을지 모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거죠. 내일 뭐 어떻게 될지 알, 어떻게, 어떻게 알아? 오늘 그냥 편하면 되지. 그리고 내일을 어떻게 잘, 그, 이제 잘 편하게 살 것만 쥐고 있으면 되지. 이거예요. 그래, 할 수만 있으면 닥친 어려운 일을 피하여 타협하며 쉽고 재미있는 일을 택하여 가는 거죠. 그러나 세반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어서 그러한 데서부터 자유를 찾은 자로서의 행보만이 있었어요. 그의 관심과 초점은 오직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이 마땅히 나타내야 할 일만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주인이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수들에 대해 가르치시고 본을 보였던, 보였던 일을 누려가는 일에만 주력을 한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이 내 모범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모범을 쫓아간 건그리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의 속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비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팔복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 나를 다 지배하니까 내 돌이 오는 상황 속에서 그냥 개의치 않고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 손끝 하나만 건드려도 난리가 나는 인간인데 예? 말 한번 잘못하면 완, 죽이려고 달, 달려드는 인간인데 그걸 초월한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을 읽으세요. 이런 사상은 나중에 바울도 잘 정리했는데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요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인 채 말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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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고, 마시,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므로 내가 수풀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도 말씀 한마디면 열두 영도 더 되는 군사를 끌어다가 이, 이 적대자들을 일순간에 없앨 수 있고, 말씀 한마디로 사실은 다 없앨 수 있어요. 근데도 그걸 선택하지 않으신 거죠.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한 거예요. 자기 권세, 자기 유익, 자기 이익 다 포기한 거예요. 그 스테반이 주님과 하나가 된 존재로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스테반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부분을 보면, 그, 누가 보면, 이 34절로 46절에 나와 있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의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서네 아버지의 내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두, 두 관점. 이게 없으면, 이 아픈 것 때문에 이거 못 견디는 거 아니에요? 그, 그 얼마나 이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걸 이, 이겨나가는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 앞에서 생명이 왕로로 타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 이세 사람의 삶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본을 따라서 살아가요. 킬로스 세바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그분이 보이신 일에 주력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지 한계가 있고 한시적인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있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로서 행보에만 관심이 있었지 사망 중에 있는 자들의 속성에는 눈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기된 선택된 자들의 특징이 이런 모습이에요. 유기된 자들은 이런 속에서 못 견디고 배교하는 거죠. 배교해요. 아니, 나 인간적으로 나 이거 더 이상 못 참아하고 다 내가 나한테 던져진 그 돌이라도 들어서 던지고 한번 다시 한번 던져보고 죽어 주워, 보려고 할 거예요. 네? 내가 기운이 더 있으면 더 하겠지. 사망 중에 있는 그 속성에는 눈도 돌리자. 그래도 인간인데. 하는 핑계의 면을 세반은 보이지 않아 아, 나도 인간인데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하냐. 나도 할수 없지.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세반이 보통 인간으로서는 진정으로 할수 없는 일을 하였다는 것은 그가 자신이나 세상 것 외에 다른 것을 따랐다는 것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원래도 믿음과 성신이 충만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본문 5 5절에 그가 또 성신이 충만하였다고 한 것을 보면 계속해서 성신의 인도를 따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세반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이 어쩌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가르침을 따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끝에 이런 말씀도 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 보면 12장, 10절로 12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신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신이 그때 곧, 그,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거를 그대로 누린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누린 거죠.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기계처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와가지고 때리는 것도 하나도 안 아프고 그냥 당당하게 나는 우리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게 주님 서신 걸 본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비장하게 에? 꿋꿋하게 눈물을 흘리고 아픔에 눈물을 흘려도 거기에 좌절되거나 함몰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스테반이 성신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다고 볼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그의 인격과 생활에서 성신님의 인도를 따른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신님의 인도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내용을 생각하며 그 완성을 향하여 일보일보 일보 전진했을 것이다. 개인의 행보도 그 거룩한 교회의 행보와 관련해서 했을 것이고 성신님의 역사라는 것도 결국 그 교회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것도 스테반이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테반은 평시에 성신님의 인도하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잘발라할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의지와 인격에 대해 말살하지 않고 성신님의 인도를 따르기를 힘썼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돌로 막고 있는 동안 이게 미완료 시제인데요. 헬라어로는 엘리도 볼룬이라는 그그 그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 돌을 막고 있는 동안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성신 충만한 결과를 나타낸 것. 이제 이상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 알아야 할건 무엇인가? 가장 주제게 생각해야 할 것은 역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하신 일을 성취하여 나가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불의로든 선의로든 그 일에 쓰임 받는 자들의 자태에 대한 것입니다. 불의로 쓰임 받는 자들은 불의로 쓰임 받는 자들로서의 역사의 원인과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고 의롭게 쓰임 받 자들은 의롭게 쓰임 받은 자들답게 그에 걸맞는 지나간 삶의 과정과 축적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에 뭐큰 믿음을 보인다. 거짓말이죠. 이 자그마한 일에 충성하지도 않는데 자그마한 일도 하나도 돌아보지도 않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순교해야 될 일이 오면 됐다, 배교하겠죠. 기회다 하고 배교하겠지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하나님은 멀지. 그, 기꺼이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서 죽는 영광을 모르고. 그런 일이 무시되고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할때 거기에 쓰임 받는 자들의 행보에서 가르침을 받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일 뒤에 많은 자들이 스테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안 죽었으면 그 앞으로 오고 오는 시대에서 10대 박해가 뭐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콘스탄틴 대제 밀란 칭령 313년이 있기 전까지는 십대 박해가 있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첫체 최초의 순교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이게 우리는 이거 못 봤다고 할수 없어요. 에? 역사적인 증거가 있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따도 보겠지만 뭐 폴리갑이나 뭐이그나티우스나뭐그그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렇게. 그각한 내부적인 위협이나 외부적인 위협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가면이 그리고 고요히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일과 제사장적인 일들을 감당하며 죽어갔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안디옥 교회의 목사였던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의 한 원형극장에서 사자에게 뜯겨 죽으면서도 신앙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은 타협으로 주를 부인하라고 유혹하는 자들 누가 진정주인가 하며, 주님은 나를 일생 돌보신 주님이 다 하는 고백을 하며, 기꺼이 불에 타주고. 그게 너무 이제 굉장히 그 폴리갑을 아끼는 그 로마의 그, 그 지도급 사람이 한 번만 그거 숙이면 살려줄게. 그리고 다시 잘 믿는다고 하면 될 거, 잘 믿으면 될거 아니야. 이 소리를 하는데 안 넘어간 거예요. 그, 김홍전 목사님이 외정 때 겪었던 일을 어떤 유명한, 김홍전 목사님 잘 아는 목사님. 그때 이제 신사 참배하는 걸로 그 많은 성도들이 잡혀가고 고초를 겪을 텐데. 그래서 목사 한 사람만 숙이면 성도들은 봐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달려와가지고, 목사, 당신이 혼자 경건하는 척 하냐, 우리 살리려면 당신 가서, 당신이 가서 숙이면 될거 아니냐. 그렇게 와서, 목, 목사를, 그, 목을 눌렀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할수 없이 그때 가서 신사참배를 했어. 근데 그 뒤에 6.25 때, 이 양반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두 번째 시험이 올 때, 그때는 내가, 그 그때 어리석어, 한 일이 어리석었다 생각하고 그냥 순교했어요. 이 성도들도 무섭지 자기네들 살려고 목사가서그 저기 우상숭배하고 오라는 거 <웃음> 뭐 자기 살자고. <웃음> 요만한 애들 뭐 사실 뭐 폴리갑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알고도 죽는 거예요. 우리 이제 초대교회 그 순교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렇게 죽었어요. 양보하지 않고. 붉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 터툴리아는 미일지라는 말을 최초로 쓴 인물인데 그는 로마인들에 의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교회는 더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또인의흘린피는 음. 그 씨앗이라고. 씨앗으로 이게 그리또인이라고 하면요.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죽음의 고통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자신의 행복과 안위를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 이 위선자들은, 그 유기된 자들은 그걸 절대 끝까지, 그, 저기, 인정 안 한다니까요. 사람인데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인데. 타협하는. 우리들은 구속개시의 역사는 끝났지만 그 성경의 완성으로 끝났지만 그 개시의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그 개시된 말씀의 역사적인 진정 가운데 방금 본 신앙의 선진들과 같이 주님의 그런 방식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존재들이자 또한 그 일의 핵심적인 도구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를 지도하는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차서 있는 누림으로 이 역사 앞에 분명한 실질을 보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공시적인 출발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 외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외형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자기 부정의 존재들로서 교회 아로서의 모든 내용을 소유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을 때 벌써 그걸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돼. 니다 그렇게 살짝 숨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온통 교회를 어지럽혀 놓다 아상이 안 벗어져. 그럼 아무튼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존재로서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나아가다 결정적인 때 주님의 인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산수음교할지, 언제 또 주님이 저, 저, 저 김정은이를 써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시진핑이를 써서 어떻게 할지 뭐, 도무지 알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도 않는데 그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을 겪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합당한 대로 하시겠지만 우리는 사실은 옛사람의 죽음, 정욕 그 즐거움 다 벗은 사람이에요 이 형제를 위해 형제가 좋은 시간 갖고 좋은 건강을 누리고, 좋은 신앙을 갖고, 좋은 그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될 사람, 자기 것을 다 써서 그런 거안 하면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배교자들의 집자 기도하겠습니다.